오래전 주식 실패로 죽음의 일기를 썼지만 전 아직 살아있습니다. 베풀이 되는 주식 실패를 다시 합리화 시키고자 글을 올립니다. 열심히 살아가던 부동산업자의 잘못된 투자가 노름곤으로 전락하게 되어 너무 안타깝고 지나간 시간이 아까울 뿐입니다. 하지만 새로 주식에 손대는 투자가라면 꼼꼼히 읽어보신다면 많은 도움은 아니더라도 투자에 도움이 되리다 생각합니다. 먼저 나아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무슨 일이든 한번 빠지면 끝을 보는 성격이라서 부동산 쪽에서도 능력을 인정받는 부동산업자이며 또한 내 주머니에 돈이 1억 원이 있다면 이 돈을 다쓸 때까지는 아무리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해도 먹고 놀고 즐기고 항상 어려울 때 다시 일을 시작하여 짧은 기간에 내 목적에 달성하였습니다. 무지 운 좋은 사람이지요. 주식을 감으로 하며 공부는 과거와 현재의 차트만 쳐다보며 혼자 판단하며 스케이핑을 위주로 노름을 즐깁니다. 지금도 HTS 열어서 테마 종목별로 차례로 배열시키고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하지만 역시나 게으름의 생각뿐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나였으며 현재의 나이기도 합니다. 그럼 나의 실패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주식을 처음으로 하게 된 계기는 경매 계약금 600만원으로 경매에 떨어지고 시작한 게 주식투자였습니다. 600만원으로 미수까지 동원하여 1500만원을 아무 종목에 밀어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루만에 100만원을 수익을 올리니까 이렇게 한 달만 주식매매를 하면 매월 2000만원이 내 수중에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니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물론 하루 수익금 100만원으로 친구들과 마신 술값으로 지불하며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술값은 모두 내가 낸다. 하지만 그 다음날부터 나는 친구들과 지인들의 얼굴을 보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다음날 600만원으로 미수몰빵으로 데이트레이딩을 하다가 무려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식계좌로 12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반토막이 났고 또다시 주식계좌로 입금하는 식으로 두달만에 무려 1억원을 날렸습니다. 그때 저는 미쳐있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70명이나 있던 직원들을 6개월 만에 다 내보내고 사장실에 혼자 앉아 미쳐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꼭 수익을 낼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내가 가진 땅과 처가집, 누나집, 카드, 와이프카드 등등 미친 듯이 돈을 빌렸습니다. 이렇게 2년 만에 10억원 이상을 술한번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고 퍼넣기에 바빴습니다. 대충 내 기억으로 2001년 911전 날에 인천 누나집 잡히고 받던 5천만원을 미수한 몰빵의 하이닉스에 밀어놓고 대한민국 주식 대부분이자 마로 그 다음날도 점 한가 다음날이 미수결제라서 매도하고 나니 이 거래일에 1천만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돈 구할 때는 많아서 계속 이짓거리를 계속하였습니다. 이때부터내 마음속에는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4살, 딸이 3살이었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고 나는 벌써 몸과 마음은 죽어 있었습니다. 와이프 카드 빚 1억원 내카드빚 2억원 누나집 처가집 형님 등등 내 주변 사람들의 5억이란 돈은 도저히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여기라면 벌어서 갚을 수 있겠지만 내 자식의 앞날과 내 가정의 앞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한 것입니다. 죽음, 이것도 용기 없는 자들은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죽고는 싶은데 죽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마시기 시작한 깡소주와 담배는 182cm에 80kg의 권장한 체력이 182에 60으로 바어놓았으며 주위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올 정도의 몰골이 되어 있었고 부동산 사무실을 옮긴 골방에서 물에 6개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갈 데가 없었습니다. 집도 없고 어쩌다 아들딸 얼굴을 보느라면 눈물이 앞을 가리며 남자의 기능도 상실할 정도였습니다.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불청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청도 공주, 연기군의 행정수도였습니다. 2003년 한해 동안 모든 빚을 청산했으며 내가 주식으로 잃은 돈 전부는 아닐지라도 연기군에서 벌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부여군에서 2005년 영천시에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기간에서도 주식으로 1억원 정도는 손실이 난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처럼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2004년 4월달 정도로 기억하는데 삼성전자 50만원에 2천주를 매수해서 무려 하루 동안 6천만원을 손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2억원으로 미수 몰빵으로 10억원을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키움에서는 우량종목군에 20% 증거금으로 미수를 할수 있었습니다. 현찰의 5배까지 베팅이 가능했기 때문에 2억의 현금이 하루 만에 1억 4천만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실오수이 나왔습니다. 욕심에는 한계가 없었습니다. 10억원이 있었으면 50억원을 매수했을 거고, 역시 나란남은 주식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미수로 매수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2년 동안만이었습니다. 물론 술은 못 끊어도 담배는 끓었습니다. 좀더 오래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2005년 5월부터 2006년 4월 초까지는 나의 주식 전성기였습니다. 미수 없이 5천만원으로 데이트레이딩을 하면서 한 달에 1에서 2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입니다. 1년 동안 2억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습니다. 투자원금은 5천만원이고 나머지는 수익금은 여차없이 출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출금한 돈은 유흥비와 가정에 모두 들어가 버렸습니다. 몇 천만원 정도의 수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마이 2006년 4월은 내가 가장 많이 잃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달만 잘 넘기면 모두 내 돈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4월 초 며칠 만에 5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친구들에게 외쳤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다. 하지만 그날로부터 기룡전자 5천원 할 때였는데 한 종목에 목매달다가 또 주식의 무서움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또다시 미수몰빵 하게 되었고 그리고 2007년 초 다시 주식으로 성공하였고 2007년 6월부터 지어소프트에서 목매달기 하다가 와이프한테 준 통장하고 장모님 이자용 돈 통장을 모두 회수하여 주식계좌에 1억원을 더 넣었습니다. 2008년 11월에는 2억원이 325만원 남았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2007년도에 음주면허가 취소되었고 2008년도에는 무면허 음주로 집행유예. 그래도 40중반의 나이로 어디가 아프면 혹시 큰 병이 아닐까 걱정부터 되었습니다. 더 살아야 되거든요. 그때는 빚이 없기 때문이었죠. 이제는 돈 빌릴 때도 없었습니다. 다 갚아지만 와이프는 항상 저한테 못습니다 내가 준 1억원은 안 잃고 잘 가지고 있지? 그때마다 가슴이 뜨금거렸습니다. 얼마 전에는 5천만원이라고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1억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수가 1600일 때 고무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반지 팔고 세뱃돈 용돈 등등 모아둔 1천만원을 저한테 맡겼거든요. 그때가 7에서 8월인가 되었는데 셀론에 넣었는데 1천만원이 300만원도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계좌는 쳐다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돈들이 휴지가 되어갔기 때문이었죠 이때부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행하였습니다 아이들 돈은 장기 투자니까 넣었다가 몇번 갈아타고 1200만원을 만들어 원금에서 20% 수익까지 올렸으니 당연히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요 자기가 준 돈도 플러스 시키고 있을 것이라고 이 돈은 내가 5천만원금을 설정하면서 이자 받아서 용돈 쓰라고 준 돈입니다. 그리고 325만원이던 내 계좌는 일주일 만에 850만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수가 올라가던 내려가던 폭락하던 수익은 조금씩 냈습니다. 물론 데이니까 미수몰빵은 필수입니다. 이제 1천만원이 넘었으니 2천만원만 되면 미수몰빵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활비와 내 술값 장모님 용돈 등으로 한 달에 최소 200만원은 이 계좌에서 찾아서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4년동안 백수생활에 주식에 넣은 돈을 야금야금 찾아서 내 개인술값과 생활비로 지출하였으니 잃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못하였고 백수생활을 즐기는 나의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솔직히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식 아니면 부동산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아침에 눈만 뜨면 겁이 납니다. 혹시 오늘은 수익을 낼수 있을까 하는 걱정부터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나의 전성기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주식 실패로 주식을 무서워하니까요. 베일을 하더라도 함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손실은 덜 봅니다. 폐대기의 귀제가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역시 폐대기는 지금은 손실 같지만 득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름의 승칠 0폐 30%의 기술이 아닐 런지요. 이제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할 돈이 없기 때문이고 돈 빌려줄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끼준다 갚았지만 지금은 빌려주지도 않습니다.